우리, 제자리에서, 체인지하고, 렉, 놓고 체인지, 렉 하는데, 이걸 중점을 가운데로 준다고 생각해서 하면은, 한번 해봐요. 어, 가운데로 앉는다는 느낌으로 좀, 오케이. 오케이, 빼고, 오케이. 7, 그 다음에, 렉, 렉. 원, 투, 렉, 렉. 원, 투, 렉, 렉. 원, 투, 렉. 굿. 굿 오케이 굿굿굿그 반대쪽. 굿굿굿 d okay. 중심 잡고 g o 중심 잡고 o d Good. 이번에는 여기서 레그 넣고, 레그 넣고, 잡는 순간, 잡는 순간 레그 넣고, 바로 슛샷에서 쏘는 거. 바로 슈팅 할 거예요. 레그 넣고, 비트핸드 레 잡고 슛. 올라올 때 퉁, 슛. 굿. 지금 이거 넣을 때도 뒤, 나아가려는 느낌보다 뭔가 그냥 안 뺏기려고 중심 딱 가운데 놓고. 잡는 느낌으로. 그렇지, 굿. 굿. 자, 반대. 렉, 반대. 반대, 이쪽으로 놓는 거. 그렇지. 굿. 두개 더. 원물. 오케이. 자, 이번엔. 레, 비트인더, 그 다음 바로. 굿. 굿. 드랍을. 드랍 넣어주고, 그 다음에 뒷발 당겨서 점프 오케이 나아가는 동작이 있어야 돼 여기서 당겨 놓고 하고 나아가는 동작 있고 이렇게 뒷발 당겨서 굿, 굿. 오케이 천천히 퉁탕 원투탕 이게 여기서 잡아도 돼 여기서 이렇게 잡은 다음에 원투 이렇게 잡아도 되니까 잡고 차라리 잡고 퉁탕 잡고 원투탕 천천히 하는 대신 과도하게 크게 잡고 퉁탕 또 왔어 퉁 이렇게 농구는 자신있게 그렇지. 굿. 사람이 점프하려면 무릎 펴고 점프해봐요. 에이, 리로 와봐, 여 서봐. 무릎 펴고 점프해봐. 무릎 굽혔다 점프해봐요. 높이가 다르잖아, 힘이랑. 결국 내가 찰라면 무릎을 굽혀야 된단 말이야. 근데 지금 가서, 가서 펴져 있단 말이야. 그럼 얼마 힘을 못 줘. 그리고 이미지도 못 주고. 그러니까 가서 체중을, 체중을 확 실는 거야. 가서 발쭉 뻗고 체중을 확 실어주는 거야. 이렇게 과도하게 연습해야지 실전에서 조금이라도 더 굽혀서 나와. 그렇지. 오른 무릎이 펴져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길게 가봤자 얼마 길게 못 가요. 무릎이 펴져 있는 상태도 가면. 얘도 하려면 실어주고, 실어주고, 이래야지 길게 갈수 있어요. 그래서 탕 하면서 거기서 오른쪽 무릎이 굽혀줘야 돼요. 일단. 첫 번째는 여기서 지금 퉁퉁 한 다음에 이 무릎 있죠. 이게 굽혀져야 돼 느낌이 굽혀지는 느낌이 있어야 돼 이렇게 가다가 오른발이면 손이 앞에 있어야 되는데 얘가 뒤로 와 뒤로 치고 이렇게 와이 동작이 있어 뒤로 쳐지는 그 동작을 빼야 돼요 왔으면 왔으면 왔으면 얘가 앞에 있어야 돼 얘가 이거 왜냐면은 여기 서 볼래요? 드라이 스텝이 컨택이 있을 때, 여기서, 컨택이 있을 때, 가다가 가다가 여기서, 퉁, 이잖아요 이게 이미 있어야 돼. 오다가 오다가 여기 있다가, 퉁, 한 다음에 여기서, 이런 느낌이 돼야 되는데. 이걸 들어버리거나 이걸 피면은 오펜스가 나오죠, 당연히. 왜냐면 팔쓴 거니까. 근데, 붙어 있을 때, 붙어 있을 때 붙었다가, 요 정도만, 딱, 어. 이 정도 이렇게 펴주는 건 해줘야 돼. 왜냐면, 공간을 여기서 벌려놓으려고 쓰는 건데, 공간을 확보해야지. 굿. 굿. 그렇지. 굿. 아, 굿. 굿. 그렇지. 아 나이스. 이걸 들어버리거나 이걸 피면은 오페스가 나오죠 당연히 왜냐 팔쓴 거니까. 근데 붙어 있을 때 붙어 있을 때 붙었다가 이 정도만 딱 어. 이정도 이렇게 펴주는 건 해줘야 돼 왜냐면 공간을 여기서 벌려놓으려고 쓰는 건데 공간을 확보해야지 굿, 굿. 그리고 여기서 비하인드 백 돌릴 때 이렇게 스탑하는 스탑하는 느낌으로 하지 말고 살짝 살짝 이렇게 돌리는 느낌으로 하면 좀더 편해. 왜냐면 살짝 돌려서 스템 만들고 퉁.